삼촌이 유모차 조립해 줄게요. 이거 좋아요. <웃음> 맘프로TV 요즘 대세 유모차죠 베이비젠 요요6 플러스를 조립을 해볼텐데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 설명서가 너무 빈약해요 이 설명서만 보고 만드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설명서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뒤에 시리얼 넘버랑 워런티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서는 절대 버리시지 말고 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하지만 조립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점 제가 이 제품을 배송 받았을 때이밑 그물망까지는 사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걸 뜯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재설치하는 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이 밑에 보면 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다가 얘를 넣어서 끈을 이렇게 팽팽하게 껴주세요 홈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최대한 팽팽하게 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돌아가는 레버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고리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반대판도 꽂아서 올려주시고요 그럼 이 밑판을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홈에 양쪽에 이 옆으로 나온 찍찍이를 껴주시고요. 껴주신 찍찍이를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안쪽 찍찍이에 팽팽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이 찍찍이를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밑판이 조립이 됐죠 그이 뒷판은 아이가 등을 기대게 되는 등받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조립을 하고 나니까 뺄 수가 없네요 이거조립하실 때는 여기 빨간 버튼이 있는데 이걸 여기에 껴주신 다음에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쏙 조립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는 등받이가 되고요 자 이제 등받이 커버를 씌울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 안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에다가 이 등받이 판을 끼우게 돼있어요 한번 껴볼게요 자 이렇게 끼워서 쭉쭉 빼겨주시면 이렇게 끝까지 들어왔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찍찍이가 있는데 이 찍찍이를 이렇게 감아주세요 봉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찍찍이를 감아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 그 플라스틱 부분이 있는데 플라스틱을 보시면 여기 또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찍찍이가 있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이쪽 뒤에 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땡겨서, 최대한 팽팽하게 땡겨서, 이렇게 찍찍이를 고정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팽팽하게 땡겨서, 홈에 넣고, 팽팽하게 땡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팽팽하게 땡겨주셔야, 이 옆부분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팽팽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끈 같은 게 있는데 이 가방끈 같은 거를 이 아래쪽에 홈이 보이시죠 이렇게 홈? 이 홈에다가 이렇게 당겨서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유모차 모습을 갖춰 가는데 아이가 여기 앉기에는 조금 푹신한 느낌이 없겠죠 이렇게 시트를 깔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 가로로 한줄나 있는 게 엉덩이 부분이고 이렇게 구멍이 세로로 여러 개 있는 게등 부분이에요 자이 등받이 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4개가 있는데 아이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좀큰 아이는 위쪽에 끼시면 되고 작은 아이는 아래쪽에 끼시면 돼요 어제 조카는 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아래쪽에 한번 껴 볼게요 아래쪽에 <웃음> 이렇게 껴주시고 그리고 이 시트에 보면은 찍찍이가 있는데 이 시트를 이 등받이 밑천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 둘셋 3단계로 있는데요 아이가 작으면은 아래쪽에 조금씩 커갈수록 위쪽에 껴주시면 돼요 저는 맨 아래쪽에 낄게요 자 이쪽도 맨 아래쪽에 그리고 옆에 이 가운데 쪽에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끈이 있는데 이끈두 개를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쭉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끈을 서로 꽂아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게 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버클을 아래쪽 구멍에 꽂아주세요 조립을할 때는 이렇게 구멍과 튀어나온 부분을 서로 교차를 해서 하나로 합쳐주시고 이렇게 섞여서 아이가 이렇게 벨트를 맬수 있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차용막을 설치를 해보실 텐데요 이렇게 큰 철제고리와 작은 철제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제품을 받으셨을 때는 이렇게 큰 철제고리와 작은 철제고리가 이 홈에 껴져 있었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빼셔가지고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자이 고리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고리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낄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낄수 있는 홈에다가 조금씩 넣어주세요 쭉쭉 쭉쭉 넣어서 끝부분이 약간 돌출되게 반대편에서도 약간 돌출이 됐죠 그럼 이 작은 고리는 이큰 고리는 이 안쪽에 끼게 돼있고 작은 고리는 바깥쪽 부분에 끼게 돼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끈이 나와있죠 끈이 나와있는 곳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쭉쭉쭉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꽂으셨죠 이 돌출된 부분을 아까 그 자리에 꽂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작은 고리는 이 위쪽 홈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들어갔죠? 큰 고리는 이쪽 홈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시고 나서 아까 있던 이끈 있죠? 이 끈을 이렇게 당겨서 아래쪽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팽팽하게 걸어 주시고 이 뒤쪽 끈도 이렇게 땡겨서 이 아래쪽 홈에 이렇게 걸어 주세요 아래쪽 튀어나온 고리에 이렇게 쭉 땡겨서 걸어 주세요 걸었죠? 그리고 나서 그냥 과감하게 잡고 이렇게 내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양막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동봉된 방수팩에 비늘막이 있는데 아마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많이 불때 앞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막인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홈이 양쪽에 있는데 이 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에 씌워서 여기 딱 홈이 있죠 이렇게 이 홈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걸쳐주시고요 이 고무가 이렇게 있는 게이 고리 부분에 이렇게 딱 걸쳐서 비를 안 맞게 해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죠 이 고리 부분하고 보셨나요? 이렇게 고리 부분에 고무를 딱딱 껴주시면은 비가 안 맞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이가 비를안 맞게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 옆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찍찍이가 이 찍찍이를 어,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찍찍이를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요자 이렇게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우리 조카가 좋아하겠죠? 네.